아무래도 아까 낮잠을 자면 안 됐던 것 같아 저녁 먹고 분위기 타서 커피만 한 마셨으면 지금 이렇게 잠이 안 오진 않았을 거야 새벽 4시 웹툰도 아까 봤고 드라만 원래 안 보고 지금 페복하는 애들은 나랑 별로 안 친해 밤새긴 싫지만 나도 뭘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뭐라도 먹고 지금 일어날까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원래 이렇게 할게 없나 잠안올땐 이런 생각, 저런 생각 내일 있을 약속 생각 가족 생각, 옛날 생각 떠나간 그 사람 생각 아무래도 그냥 누워있는 게 낫던 것 같아 곧 있으면 졸리겠지 곧 있으면 졸리겠지 곧 있으면 졸리겠지, 곧 있으면 졸리겠지 아마